네 예, 안녕하세요 창업통 김상우 소장입니다. 오늘 창업통 인터뷰 서울 용산 우호암동에서 무려 13년째 장수 카페로 운영하는 카페 라리노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라리노 이 오픈 13주년인데요 이 13년 동안 아름다운 카페 인생으로 열심히 행복하게 즐겁게 살고 있는 나리노 허연숙 대표님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웃음> <웃음> 야 나리노가 제가 10주년 영상을 찍은 게 엊그제 같은데 네, 맞아요. 벌써 또 3년이 흘렀어요. 그러네요. 어, 정말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웃음> 아, 야 네. 그때하고 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야 저쪽 1층에는 또 이렇게 나리노 우리 허대표님의 이색께서 주인 역할을 잘 해주고 계시고 요즘 뭐 가족형 기업으로 나날이 음. 커진 느낌이에요 네. 요즘 좀 분위기 어떠세요? 아 근데 진짜 음. 그 10년 전보다 예. 좀 달라진 예. 점이 있다 그러면 예. 예. 이제 아이들이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보고 자라가지고 음. 또 이게 또 최선인가 싶어가지고 맞아 팔은 네. 안으로 굽는다고 네. 네. 남한테 인건비 주는 거보다는 어, 우리 아... 식구한테 듬뿍 주면서 아, 듬뿍 들고 싶어요? 배를 <웃음> 어, <대를> 입는 <있는> 카페로 <웃음> 제가 그때 3년 전에 데이터를 보니까 네. 그때 우리나라 카페 커피집이 6만 개였더라고요 음, 맞아요, 요즘 맞아요. 포탈에 보면 한 거의 8만 2 5 0 0개 정도 되더라고요 음. 벌써 3년 만에 우리나라 카페는 2만 5천 개가 또 늘었어요 음. 이건 카페가 참 포화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페는 많이 생긴다. 그냥 카페 시장 전문가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요즘 카페 시장 분위기 요즘 어떠신가요? 느끼게? 어, 근데 이제 그 전하고도 좀 많이 달라진게 음. 고객들도 음. 달라졌어요 음. 전에는 카페가 이렇게 흔하진 예. 않았잖아요 맞아요, 13년 맞아. 전만 해도 어, 예, 예, 예. 근데 계속 갈수록 늘어난다는 어. 거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거든요 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뭐 일주일에 한번두번 예, 정도 예. 그, 마셨다면 예, 예. 일주일에는 뭐한 두세 잔은 기본이잖아요 맞아요 치킨집 같은 경우에는 뭐 1인 1당 뭐 매일매일 먹진 음. 않잖아요 <웃음> 근데 커피는 늘 이제 함께 하게 된 아. 그런 음료가 되다 보니까 맞아요.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만큼 또 찾기도 하고. 어, 그래서 저... 이제 원두 시장이 좀 커진 아. 거죠 아. <웃음> 로스팅 원두를 많이 사서 집에서도 아, 늘... 나리노도 직접 로스팅을 아, 이렇게 하시고 네, 저는 아. 이제 처음에 오픈할 때그 로스팅에 매력이 너무 강하게 와닿아가지고, <웃음> 로스팅을 그때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원두를 잘 몰랐죠. 요즘에는 뭐, 소양이처럼 <웃음> 1kg씩 막 500g씩 <웃음> 구입해가지고 집에서 늘 <웃음> 이렇게 먹는. 아니, 저는 이렇게. 나리노가 그래도 13년에 이렇게 긴긴 긴 세월을 음. 하나의 컨셉으로 물론 조금씩 변하긴 했지만 음. 이렇게 걸어왔다는 게 네. 코로나 시즌으로 바뀌면서 동네상권, 요즘 나리노 분위기가 좀 바뀐 게 있나요? 음, 처음에 저 오픈할 때만 해도 여기 진짜 예. 사람들이 안 다녔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냥 막그 그 시대를 따라가기 보다는 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카페를 한 거잖아요, 저는. 음, 그렇죠. 그래서 유행을 지금까지 뭐 그렇게 타지는 않았는데 음. 음.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그렇죠. 그 갑자기 확 떨어지거나 오히려 더 음. 손님들이 더 찾는 이런 효과가 났던 것 같아요 그건 맞아. 왜 그러냐면 아, 예, 예. 이태원도 가깝죠 막 명동도 가깝죠 맞아. 막 굉장히 주변에 여기는 어떻게 보면 서울북 복부하는 사각지대였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이제 그냥 동네에서 음. 어, 주말에 이제 밖을 나갔다고 음. 하면 이제 음. 요즘에 안 나가잖아요 아, 동네에서 놀아야 돼 네. 그러니까 아... 그런 효과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맞아요. 어쨌든 크게 영향을 받지는 어, 다지 않았나 이제는 동네에 와도 네. 또 집에서 먹는 커피 이런 매니아 이런 스타일도 있지만 그냥 카페에서 이렇게 폼 잡고 좀 이렇게 멍때리기도 쉽고 노닥거리고 네, 싶기도 하고 폼도 좀 잡고 싶고 네. 그런 게 하나 일상이 돼가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 보면 맞아요.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그냥 예쁜 카페 하나 운영하려고 하는 분들은 계속 느는 게 아닌가. 맞아요. 어. 그 가장 위험한 건데. 어. <웃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웃음> 가장 위험한 거죠. 네. 사실은 겉으로 보는 껍데기와 속내는 분명히 다른데. 네, 네. 그렇죠. 근데 예. 요즘에는 음. 자기 컨셉에 맞게, 음. 동네에 맞게, 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커피, 내가 하고 싶은 음료 뭐 음. 있잖아요 여러 맞아. 가지로 하고 싶은 뭐 빵이라든지 맞아. 그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음 어느 정도 이제 음. 상권에 관해서 좀 오케이. 분석을 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음. 이제 단지 혼자 운영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아졌어요. 근데 가장 큰 단점이 어, 단점은? 어, 너무 장시간 일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 그러면 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어요. 여유도 없고. 최근에 그, 그런 그 분위기와는 또 달리 이게 코로나 시대가 가져다 준 어떤 소비 키워드 중에 하나가 비대면 언택트인 음.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언택트 소비가 급격하게 늘면서 음. 최근에 저는 깜짝 놀랬던게 배달 시장이 급격하게 커졌잖아요. 음. 그럼 우리가 배달 그럼 뭐 치킨, 피자, 족발, 분식, 중화요리 이런 것만 배달인 줄 아는데 최근에 제가 정말 놀란 게 카페 배달 시장이 지금 엄청 커지고 있어요. 맞아요. 커피 한잔 이거 5천 원짜리를 어떻게 배달해?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본 회당 단가가 최소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되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2만 원이 되나 봤더니 음. 뭐 커피도 보틀 5천 5백 원짜리 음, 뭐 그다음에 브런치 밥 브런치 빵 네. 브런치 거기다가 여차하면 수입 맥주까지 배달해. 이 배민 어플을 이렇게 보면 음... 카페 랭킹, 이 디저트 카페 이 섹션이 꼭 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카페도 배달 수요가 이게 새롭게 늘고 있다 음... 나리노는. 배달 안해. 아, 배달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 저도 좀 한번 혹해가지고 좀 음.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예, 예. 여러가지 상황을 따져보니 단점은 이제 어. 어느 정도 쓰이게 된다라는 게 전점이겠죠? 근데 단점이 더 많더라고요. 어. 저한테는 이 나리노에는 다른 이제 다른 카페는 잘 모르겠는데 음. 음. 음, 음료라는 게 약간 맞아. 또 식을 수도 있고 또뭐 조금 지나면 라떼 같은 경우는또 얼음이 녹아 가지고 또 묽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는 또 브런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음료만 해야 되는 상황 그럼 한계가 있죠 네. 객단가를 올리는데 네. 그래서 뭐 배달 가면 또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 카페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카페 창업해요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이게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외로 서울수도권에서 이런 미만 카페들이 음. 한 달에 순이익 2,300 이상 벌어가는 카페 찾기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 이런 미만 투자한 카페가 배달로 2천으로 올리려면 얼마나 이, 정말 막그 작은 주방 공간에서 어, 충분히 가능해요. 어 그러니까요. 근데 그 매장이 필요 없잖아요. 어, 사실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장이 필요 없이 네. 딱 주방 공간만 네네. 놓고 그러면은 정말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대신 우아진 않더라고. <웃음> <웃음> 아 근데 그 배달 시키는 고객들도 예. 거기까지예요. 그렇게, 그렇게 많은 걸 바라진 않죠. <웃음> 맞아. 야면서. 예, <웃음> 네, 오히려 지금 요즘에는 그렇게 어. 배달할 수 있는 카페 오픈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요. 메뉴 구성만 잘해. 어, 특히 네. 저는 이 최소 비용을 투자해서 카페 하시는 분들이 안정 수익을 원한다고 한다면. <웃음> 꼭 배달 시장을 쳐다볼 수밖에 네. 없지 않은가 네, 카페 이런... 플러스 디저트, 카페 플러스 브런치, 카페 플러스 간편식 네. 이런 류의 배달 시장은 어 그거는 어. 분명히 필요해요 어 그리고 네. 오히려 카페 배달 시장의 네. 틈새더라고요 네. 성공 카페 가장 기본이 안정적인 경제가치 창출이 네. 기본이기 때문에 네. 이런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카페 사장님이 되기 위해서 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얘기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나는 이거 카페 창업을 해야 되라는 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뭐 사장님들마다 어. 다 다르겠지만 다 음. 어쨌든 그 카페를 할수 어,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그 이유를 먼저 잘 파악을 해야죠 어, 내가 그러니까 왜 카페... 쉽게 카... 얘기하면 네. 돈도 필요하고 일도 필요하고 어, 가지는 그 가지는 얘 내가 카페 창업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가지고 그리고 나는 이 메뉴를 어, 어, 이거 추가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음. 고객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오케이. 상권 그러니까 저는 음, 어그저께도 저한테 <웃음> 상담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종잣돈이 7, 8천 정도 있어요 근데 예쁜 카페는 하고 싶어요 근데 음. 돈도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한달 아무리 못해도 2, 3번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라고 했을 때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만약에 7, 8천을 우리 허 대표님한테 드린다면 음. 뭐 빛내면 이런 미만으로 해서 카페를 한다면 첫째 어느 동네에서 하는 게 좋겠어요? 내가 만약 주택을 어. 주택 카페를 해야 돼 응. 그러면 뭐성남동 뭐 어디로 갈 건지 이아리로갈 그렇죠. 건지 강북 어. 꼭대기로 갈 건지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단은 동네별로 아, 동네...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점포 비용이 얼마 정도인지를 네. 먼저 내가 어. 하고 있는 이 컨셉이 응. 응. 그 동네 가서 먹힐 건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야, 이분들은 컨셉 그런 거잘 몰라요. 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웃음> 그러니까 그냥 그게 중요해요. 제가 열심히 바리스타 하고 다녔거든요. 어, 그 정도야 항상 바리스타 하고 아, 그 다녔다. 그 동네에 맞는 틈새 컨셉 만들기 네. 그게 되게 어 그럼요. 그게 그거... 쉽지 않은 거 같아. 아니 그래도 어쨌든 음. 그거는 필수적인 거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기 어.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음. 저는 그 파악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음. 그러니까 파악이 어. 7천 정도로 그 어. 창업을 하신다고 하면 예, 예, 예. 무조건 5천만 원만 쓰세요 음. 2천만 원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운영관리자금으로 네네. 어. 보통 사람들이 나 지금 7천이 있는데 융자받고 예, 예, 예. 뭐해서 한 맞아. 1억은, 1억. 1억은 어. 맞출 수 있어 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음. 그러다 보면 이제 오픈을 했어요 뚜껑을 열었어요 어. 열었는데 생각보다 이삼백을못 벌어 어. 예를 들어서 막 100만 원 겨우 가져갈까 말까 그렇죠. 내지는 마이너스 되는 달도 있잖아요 음.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음. 왜냐하면 여유자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오는 심리력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음. 전혀 우아할 수가 없죠 <웃음> <웃음> 아니 네. 그러면 지금 이제 13주년인데 한 13년 정도 카페 사장으로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가장 즐겁고 힘들고 뭐 이렇게 다양한 희노애락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장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은 이런 거고 가장 힘든 건 이런 거야. 이 하나씩 좀 알려주시면 가장 먼저 가장 즐거운 일은 어떤 게 즐거운 일이에요? 13년 <웃음> 어, 해오시면서? 수요일이 많이 들어올 때? 아 <웃음> 역시 동생은 즐거운 <웃음> 일을 <제일> 주려하구나 <웃음> 가장 그래도 정말 힘들어 이런 건 어떤 음, 거예요? 오아한 일만 너무... 있을 줄 알았죠 예, 예. 그리고 제가 커피 볶는 것도 너무 좋아가지고 예, 예, 예. 커피 원두 팔고 뭐 손님들하고 대화하고 예, 막 예, 이런 예. 거 너무 좋았는데 예. 어 나중에는 그게 제 예. 짐이 되더라고요. <웃음> 이 계속 원두 볶아야죠. 예. <웃음> 손님들하고 응대해야죠. 어. 제 시간도 없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런 그러니까 특히 장시간 근무를 해야 된다는 아. 이 자체가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그리고 혹시 보니까. 카페를 찾는 이 소비자들의 이 군상이 별이별 분들이 다 오시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우리 허대표님 같은 경우 고객 친화력이 높은 타입이시니까 음. 유연하게 하실 수 있지만 야좀 까다로운 손님 아니면 무뚝뚝한 뭐 손님 아니면 좀 별로 음. 사실로 만나고 싶지 않은 손님 별이별 손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손님들로 인한 스트레스는 없으세요? 이것도 아. 생각보다 예. 사실 카페는 예. 그렇게 심하진 막. 않아요 술집이 음. 아니니까 네, 네. <웃음> 오시는 분들이 일어나니까. 막 시끄럽게 막 떠들고 이러시는 아, 분들도 뭐 그렇진 않고 맞아요. 그냥 다른 거에 비해서는 오케이. 괜찮으신 것 같아요 후암동 같은 이런 동네 상권도 네. 3년 전에 비해서 카페가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그늘 그러니까 보면 어 오늘 갑자기 보니까 저기에 새로운 아, 맞아, 카페 하나 생겼어 맞아, 맞아. 어, 또 생겼네? 이렇게 옆에 네. 주변에 경쟁 카페가 새로 생길 때 음. 어떤 느낌이세요? 어 처음에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게. 어, 경험이 예. 없다 보니까. 어, 그렇죠. 어. 근데 이제는 좀 지나다 보니까 아, 네, 네. 마지막으로 어 이렇게 요즘도 보면 이제 카페가 돈을 많이 버는 일이다라고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는 어, 어 그렇죠. 음. 이제는 카페를 가지면서 첫째 내 일을 가질 수 있고 카페를 통해서 나의 공간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서 요즘 소확행 소비자 많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창업자도 카페를 통해서 소확행 창업자가 되겠다. 음... 좀 작지만 그래도 네네네. 나의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음... 이런 맞아요. 행복한 카페 사장으로 남고 싶어요. 음... 이런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즘 예비 창업자들 중에서 적어도 행복한 카페 사장이 되기 위한 조건. 야 이런 타입이 그래도 해야 된다 이런 타입은 좀안 했으면 좋겠어 혹시 아, 카페들도 그, 또다 똑같진 않잖아요 음, 음. 그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렇죠. 어, 또 본인에 맞게 또 개성에 맞게 음. 오픈을 하세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 분들이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예민해지기 보다는 아 이렇게 조금 다양하게 개성 있는 카페들이 생겨나는구나 하면서 저는 또 더한 개성을 음. 찾으려고 음. 또 음. 긴장을 하게 되지만 또 나름대로의 또그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팬들과의 그 소통과 대, 예, 예. 이런 대응을 할,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너무 막 불편하게 생각하지 음, 말고 근데 음. 그냥 뭐늘 알았던 맞아요. 사람들처럼 같이 소통하고 뭘 하다 보면 음. 커피는 어쨌든 소통인 것 같아요. 원래 제가 닉네임이 같아요. 창업통이잖아요. 이 통이 야 창업시장과 소통하겠다 해서 창업통이거든요. 그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역시 행복한 카페 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연수 대표님처럼 1번 사람과의 소통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맞아요. 심지어는 사람 만나는 걸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네. 그게 그렇지,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예, 그러, 그러면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사실 어, 이 나리노 <웃음> 네. 13주 전을 맞이해서 이 요즘 카페 시장 워낙 어렵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행복한 카페 사장님들도 계셔서 네. 예, 카페 고수에게 요즘 카페 창업 예정자 분들을 위해서 재밌는 즐거운 얘기 나눠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웃음> 아우 저 대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웃음> 궁금한 사항은 용산구 후암동 이어 용산고등학교 앞에 있는 <웃음> 카페 나리노를 찾아오시면 아우, 네. 예, 오늘 방송 이후에 친절한 <웃음> A.S를 아우, 해주실 거죠? 네네, 그럼요. <웃음> <웃음> 네, 아무튼 오늘 저도 즐거웠습니다. 사실은 네. 늘 그곳에 가면 그 가게가 있는 게 저는 좋아요. 네. 요 호암동 뒷골목에 한 번씩 오면 네. 그래도 이런 나리노가 늘 호암동 골목에 랜드마크가 되는 것 같아서 저도 늘 뿌듯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예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네. 다음에는 20주년 때 한번 또 한번 이렇게 즐거운 얘기 한번 나누는 <웃음> 어, 걸로 하시죠. 아 그렇죠.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웃음> 박수 한번 하시죠. <웃음>